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돌아온 잉여맨 크루, 새 아바타 만들어주기. 예예 예. 예. 저번에 올린 1탄이 인기가 많아서 이번에 또 2탄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전에 리아는 안 만들었었는데, 리아도 이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 오. 자신 있어요, 오늘? 예. 아이, 물론이죠. <웃음> 그러면은 순서는 음, 리아부터 하는 걸로 하자 어때? 예! Yeah. 리아 yeah. 댕댕이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는 거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리아가 만든 멤버들 공개해 주시죠 제가 카메라로 한번 누구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아 일단은 네? 응? 어 처음부터 약간 좀 멋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죠 누구죠? 아, 댕댕이요. 댕댕이 옆으로 와주세요. 옆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니까. 댕댕이의 원래 스킨. 미아가 아, 만든.. 별로것 같아서 코스를 음. 좀 바꿔봤어요. 오우, 가을이 아주 잘 어울리는 먹짱 요즘에 가을이 오니까 가을 룩으로 바꿔줬구나음 좋은데요? 바꿔봤어요. 그리고 다음 거는요. 네. 지늑대요지늑대님 와주세요. 네? 아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는 쥐득대님이 마음에 드실법한 네. 옷으로 골랐습니다 뭐죠? 뭐죠? 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이야 강해진 쥐득대다 강해졌다 쥐득대입니다 월컷을 얼마나 한 거야? 마음에 드는걸요? 제게 근육이 엄청난걸? 늑대 이거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으면? 이걸로 바꾸고 싶다 <웃음> 성공이군요. 그리고 다음은 요루루님입니다. 야, 요루루는 어떻게 바꿨을까? 요루루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금 옷이랑 캐릭터랑 맞지 음.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옷을 바꿔봤어요. 네?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저왜 바꿨어요? 내가 했던 요루루가 아닌데? 저 전혀? 요. <웃음> 요르루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확실해요? 네. 용납할 <웃음> 수 없어요. 아저씨인데 그냥 배불뚝이 아저씨가 됐는데요? 아 마음을 드신다니 다행이군요. 아저씨가 된 요르루. 오케이 다음. 그리고 다음은 네. 이니맨님입니다. 이니맨 이노매 스키는 스킨은... 에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한번 돌려도 될까요 지금 화면을? 네. 과연 이겨면 어떻게 배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아두아아아래잖아 <웃음> 완전 귀여워 뭐야 팔다리 감자튀김이냐? 야야 <웃음> 야, 벌러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야 근데 귀엽긴 <웃음> 하다 아날개도야 징그럽긴 한데 귀엽긴 하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미호님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오담미호님 담미오 아, 님은 이미지와 다르게 지금 현재의 캐릭터가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을 굉장히 어... 받았던가? 제가요? 담미오 님 하면 은 뭐가 다들 떠오르시죠? 글쎄요? 아줌마요. 여우 여우 여우? 길마요? 에이 지켰다 정답은 여우였습니다 네 한번 여우로 한번 어. 배송해보세요 여우가 지 꿈인 담미오 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뭐 내가 아는 여우랑 좀 다르게 생겼나? <웃음> 여우 맞냐고! 이게 왜 여우.. Yeah. 뭔데 이게? <웃음> oh, <yeah>. 이게 너무 <웃음> 강하잖아! 되게 힙.. Oh, yeah. 되게 힙한데? <웃음> 김리야님은 다들 강하게 만들으셨네요. 납득할 <웃음> <나뜩할 웃음> 수 없어! <웃음> <웃음> 오케이, 다음! 과연.. 네.. 저는 바로 여맹님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음. 여매 님이 요즘 운동을 하고 계시다 해서 제가 현실여매님을 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이게 맨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보면 되나요? 세요 오케이.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웃음> 와. <웃음> 뭐야 저 야. 진짜 근데 <웃음> <웃음> 야. 이슷해요 이게 진짜 로블록스 캐릭터가 맞는지 징그럽다. 네, 로블록스 캐릭터를 떠나서 로블록스 에? 유튜버가 맞는 걸까요? <웃음> 아 동심파인데요. 야 문신, 문신도 있네요. 어, 예. 이제 또 군용맨 하면 또 뭐가 생각나시죠 다들? 뭐죠? 바로 직색에서 담윤희까지 만들어놨어요. 아니. 왜아 <부부다> 부부. <웃음>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이연속 강한 왠데? 어때서? 나 그런 이미지가 돼버린건데 아 아니, 근데, 근데 기저귀같아 어울리는데요? 어울리네 자켓을 <웃음> 써버뭐다 아니 뭐야 쌍둥이야? 아, <웃음> 아니 말라고 그리고 리아님을 또 제가 엄청 귀엽게 만들어봤거든요 이야 귀엽네요 리아님의 포인트에 얼굴은 살리면서 이 아보카도까지 안에 숨겨버리네 아 포인트 안에 숨었다 귀여워? 안녕 안녕 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요루루님의 평소의 이미지는 뭡니까 여러분 뭐죠? 공주님이요 공주님? 뭐 귀엽다 못생겼다 뭐 악마다 라는 게 있지만 이제 네 쿨하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 쿨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쿨 미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요. 오! 오! 오! 힙합 요루루? 요루루 지금 마음에 <웃음> 들어하는 중아 나쁘지 그러니까, 않은데요? 어, 이거 바지 통큰게 요즘에 그 트렌드죠 그쵸? 좀 유행이죠 와이드 팬츠라고아야 이거 쇼미더머니 나갈 것 같은데요? 근데 뚝끼기가 없어서 아쉬워요. 야 요키와이네 요키와이. 이거 다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상해지더라고. 네. 근데 괜찮네. 제가 진정한 역작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뭐죠? 뭐인가? 아 진흙 진짜? 대지. 역대급으로 잘 만든. <웃음> 어? 아, 늑대는 기대네. 바로 이 캐릭터로 바꿔도 되는 걸 준비했어. 아 왔습니다. 늑대가 바로 이제 로봇 캐릭터로 바꿔도 되, 바꿔도 될 정도로. 뭐 뭐지? 바로 레츠기린. 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니아 이거 내가 이좋아하겠네요 오케이, <웃음> okay. 늑대 한번 보자. 다음은 저예요. 네. 자, 저는 네. 누구부터 보여드릴까? 저는 그럼 약한 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약한 그러면... 거 강한 게 따로 있는 거, 풍부하게 아, 아. 뭐 꾸며준 게 아니라... 아니, 그럼요. 제가 이쁘게도 꾸몄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에는... 아니, 저, 뭐 기억이야? 자, 아니, 근데 솔직히 이쁜 게 없어. <웃음> 자, 하고 싶겠냐고... 군인, 군인 탈모 인요맨 <웃음> 이건 뭐야? 날라가겠어 어, 아이씨. 왜 이렇게 머리비둘기고 아니. 이거 거의 1 0년후 모습 아님? 1 0년 후? 10년호. 아주 가, 아주 강해졌죠. 하나도 엄청나게 안 달라게 나... 강해져 보이네요. 아이, 정답니다 테이... <웃음> 자, 아... 다음은 제가 단면님을 만들었어요. 단면님 네. 어떨 것 같나요? 아, 너 무섭고 무 두려워요. 제가 단면님 특별히 이쁘장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웃음> <웃음> 오.. 엘프네요 아.. 이게 뭐야? 음, 생각보단 힙합. 괜찮아 힙합을 섞었습니다 아.. 요정인데 힙합 힙.. 어.. 힙합.. 힙합 전사가 아니라 힙합 엘프? 힙합 엘프 담요 엘프 <웃음>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센게 나와요 아 네. 자 다음은 이제 좀 다리를 다친 김 리안님이에요 <웃음> 진짜 하기 싫다 <웃음> 벌써부터 야 변신 <웃음> 이게 뭐죠? 진짜 네, 다리 다리가 아파서 걸어다니는 아니 휠체어 타고 다니는 김리아예요. <웃음> 이게 휠체어요? <웃음> 네. 아 휠체어 맞네. 아 무슨 휠체어가 이런? <웃음> 난이 감성 이해 못해. <웃음> <웃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웃음> 그리고 이제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 머리를 한번 봐주실래요? 아 네. I Love Mom. <웃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을 먼저 테 오늘 살아간다고 한 번씩 갑시다. 아, 네, 자, 그다음은 네. 실사판 댕댕이에요 네. 짠! 야! <웃음> <웃음> 가면을 벗은 <버는> 댕댕입니다. 효무스러워요 <웃음> 효모스러워요. 댕댕 어디죠? 어, 아, 댕댕이 지금 진흙 대돼 있습니다. 표정이 아, <웃음>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 지금 어린이. 멀서 지켜보는 댕댕이.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서워. 서워 끝! 아 마지막으로 요르르 님이 나. 아, 어요아 맞다 요르르 나았지네 이번 요르르 님은 음, 느낌이 요 봉인에서 해제된 요르르입니다 봉인에서 해제된? <웃음> 저번에도 봉인 해제 아니었어 아 뭐야 고 봉인에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해제되어서 인간들을 멸종시키는 <웃음> 요르르입니다 아, 스킬 있나요? 부스다, 스킬 없어요. 에, 아? 주인님, 주인님, 저 녀석들이 주인님을 욕하고 있습니다요! 아, <웃음> 이 녀석은 뭐야? 해치워! <웃음> 에, 받아라, 불꽃, 패스! <웃음> <배서! 웃음> 근데 진짜 <웃음> 어, 그... 우와, 느끼는 건데 도대체 <웃음> 늑대의 머릿속에 요루루는 <요르르는> 어떻게, <웃음> 어떻게 걸까 <웃음> 도대체? 야, 다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와. 아무튼 <웃음> 봉인해제된 여루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끊적해요. 구독! 네, 그 다음 누구죠? 제가 알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쁜 게 없네요. 뭐딱히울 이쁜 <웃음> 게릭터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이번 컨셉은요. 네. 어,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봄이랑 가을이 상당히 짧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을이긴 해도 어, 얼마 안 가서 겨울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멤버들을 겨울 에디션으로 꾸며봤습니다. 아, 그죠고지 날이 추워지고 있죠. 일단 초시프랑 진호 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귀엽겠네. 야 귀엽네. 그러니까 주호 때를 조금 변화되셨죠? 더 미화를 시켰네요. 네 맞아요. 뭔가 그 주...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내가 안고 싶다. 이리 와보세요, 주호 때님. 아야, 번데 잡아. 야.. 아, 이... 지냉대를 납치한 악당들인데? 아.. 지냉대 <웃음> 데리고 가고 싶다니 <웃음> 악당 3인방이 <웃음> <야>, 지냉대를 야, <웃음> 납치했다 악당 3인방 <좋아>, 하 <웃음> 오늘 썸네일 결정 됐네요 <웃음> 악당 3인방이 <웃음> 지냉대를 아. 납치하다니 세상에 아 너무 웃기다 다음? 다음은요? 또 증겁게 <웃음> 생긴 김미아님을 이화시켜 아. 왔습니다. 아, 귀엽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엄청 순진하게 생겼네요. 아이고 괜찮네요. <웃음> <웃음> <웃음> 학교 <학교말래> 발레 <웃음> 귀여워. 귀엽다. 그 다음은요. 겨울 음. 옷을 차려 입은 여배님입니다. 겨울 옷 좋아요. 오왜 이렇게 이번에 다 정상적으로 꾸몄지? 꽃미남, 꽃미남 꽃미남. 마음에 안 들게 <웃음> 말이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예쁘죠? 어 예쁜데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웃음> 겨울옷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헤드셋도 꼈어요. 좋아요. 그 다음은 어 저희 멤버의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할수 있죠. 오 <웃음> 댕댕이입니다. 야왜 야, 키가 기일부터 다른데 아이돌이 됐네. 대롱대롱. <웃음> 데나보다 별로인데. <웃음> <웃음> 기일부터 늘렸습니다. 어 약간. 울부 컨셉인가봐요. 맞아 우는 걸좋 여심을 자극하는, 어. 모성애를 자극하는. 좋아. 뭐라고요? <웃음> 야. 야 마지막으로 감미우님입니다 <웃음> 좋아요. 감미우님을 정말 아이돌처럼 꾸몄어요. 어, 아이돌 버전이구나. 오. 벌써 기대되는걸? 야.. 뭐야? 오오! 와. 예쁜데? 어, 진짜 이쁘다 이거? 어, 진짜. 다 보고 싶어지는데? 내가 부를 <웃음> <웃음> 내가 조좀 비싸다. 다야 뒤에.. 미소년의 납치야, 낙당이. <웃음> <웃음> 와, <웃음> 와, 이거 왠데요? 근데 이쁘다. 이 다리에 있는 이게 약간. 이... <웃음> 아비교봐야좀 보게. 아 진짜. 아 이쁜데 진짜 이쁜데 이거? 와 머리카락이 한순데 나 이거 살래. 아, 머리카락에 세 개를 썼습니다. 아... 야 이거 요루루 이거 담이언님 마음을 쏙 들었는데요? 응? 이거는. 이겨면... 이제 제가 남았군요 네님담 나네? 저는 뭐 저번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번에는 다 정상으로 꾸몄습니다 컨셉은 다 똑같아요 아이돌이라면? 이라는 컨셉이고요 네 아이돌 좋아요 예쁜 거 좋지 이제 웃긴 거 봤으니까 예쁜 거 봐야지 일단은 인녀맨야 이거 오 진짜 아이돌 같은데. 와 무대서도 되겠다. 야 춤까지. 야 이런 바지가 잘생긴. 트렌디하네요. 저 K-pop 아이돌스러운 인형맨을 만들어봤고요. 야 너무 이쁜데 진짜로? 그다음은 응. 김리아. 야 김리아야야야 김리아 미소 미소년 버전. 뭐야 뭐야? 저건 내 리아가 아니야. 예쁘다. 뭐야. 아 진짜 이뻐 진짜. 근데 <S> <오우>. <S> 오, 오 나가버지. <나도 하지>? 제 <웃음> 뭔데? 다음, 그 다음에는 진흙대입니다. 오, 진흙대. 아이돌스러운 진흙대를 표현해봤어요. <웃음> 야, 괜찮은데요, 진짜? 아이돌 같아 오, 귀여워요. 전망스럽네. 너무 귀엽죠? 어, 5 다음에는 3D다. 네, 음. <웃음> 댕댕이. <웃음> 어? <웃음> 댕댕이. 오오 야! 오오 진짜 괜찮다! 진짜 잘했다 이거 진짜 아이돌! 고마워요 팬들! 강아지 귀를 아, 낀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유류도 마찬가지로 아이돌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음. 이야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야, 진짜 예했다 진짜, 진짜 쁜네이 표정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표정만 있으면은 똑같이 할수 있다? 예 네, 그쵸 아 이렇게 한쪽 내리는 것도 너무 좋네요. 와 뺏어. 뒤에도 가방까지. 전기톱? 예. 어. 가끔 가끔 필요하지 않을까 요루루가? 얀데레야? <웃음> 가끔마다 그러니까. 다른 쪽 성격이 나오더라고. 음 좋네요. 이쁘다. 전기죠예 네, 이뻐요.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는 신난 단미호님을 만들어 봤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야 이건 뭐야 <웃음> 아 이제 내 차례네 아또 앞에서 다 재밌는 거 보여줬으니까 제가 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미호 천사 버전을 만들었어요 저번에는 남자 버전에 이제 가 갓을 만들었다면 신을 만들었다면 이제 여자 버전에 신을 만들었고요 이신인데 어, 어, g 신임에요그렇죠 어, 판타지 어, 속에서 바로 어, 나올 것 같은 태미현이의 어, 몬세 어, 오늘 콘텐츠 주제가 신대 악마였나요? 하하 <웃음> 신대 <웃음> <웃음> 네, 뒤에도 이렇게 이쁘게 날개를 네, 두 개나 넣었습니다 와 대천사다 대천사 대천사 옆에 악마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좋습니다 다음! 다음에는 이제 허기허기 늑대 <웃음> 왜? 허기허기 <웃음> 허기 늑대 <웃음> 아, 왜? <웃음> 와! 여만님 진짜 허기허기 같아요! 허기허기 허기 <웃음> 늑대 대박.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웃음> 좋다 좋아, 다음! 다음에는 미아타노스 <웃음> <웃음> 이게 건 이게 건너기도 대박입니다 여배님 <웃음> 네? 너무 귀여운데 저희 사이에서 돌고래 댄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건데? 감정 표현해 가면 귀여워. 돌고래 댄스 있어요. 돌고래. 내리다 보면 있어요. 아기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뭐야? 아야. 어쨌든 리아 터너스고요. <웃음> 피부도 파란색. 얼굴도 약간 타노스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걷는 게 오. 대박이라고 와 게. 너무 귀여워요 여배님 그렇죠 나 <웃음> 표정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요루를 보여 봤어요 오 엄청 예쁘게 예쁘게 <웃음> 보여 봤습니다 토끼기야며 완전 예쁘게 그냥 나도 만들면서 어, 너무 이쁜데 음, 아이돌 같은데? 어, 음. 저것도 지금 저 표정만 있으면 바로 할수 있는 그거네요 음 너무 이쁘죠저 아, 표정이 진짜 이쁘다음이쁘죠 아, 집중 안 돼요! 여기 춤추을 사람들 때문에. 야! 춤판이 <웃음> 났어! 아, 진짜 미치겠네. 이쪽에서 해야겠다, 이쪽에서. 아, 집중 안 돼. 자, 다음! 다음에는. 아, 근데 제가 댕댕이 고거 깜빡하고 안 만들었습니다. 네? 주... 네,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주지대를 하나 더 모르고 더 만들어버려가지고. <웃음> 흑카 흑카 흑카 진흙때를 하나 더 만들어 버려서 깜빡했네요 제가. 와 진흙때랑 진짜 똑같다. 어 <웃음> 너도 이거랑 똑같아, 요리야. 그래. <웃음> 어, 어. 어쨌든 댕댕이 까 제가 또 아직도 또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에엥 넹. 네. 넹. 자. 까딱. 어쨌든 이렇게 멤버들 서로 서로를 꾸며주는 컨텐츠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